열심히 하지 말아버려야 돼 아니, <웃음> 지금 몇 분은 아마 내리꽂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있,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응. 응. 열심히 하면 안야돼저 <웃음> 아까 전부터 계속 그 방송에도 했, 얘기했던 게이 얘기 했어요 민수님 민수님 안 들어오셨었죠 아까 아나 유튜브로 잠깐 끝에 부분 봤어요 음. 응. 저 여기 이거 일파동 본 거거든요 네 여기 일파동 그래서 여기 일파동으로 보고 여기 이렇게 1파 봤어요. 1파 보고 여기가 2파 조정 끝난 걸로 봤어요. 그래서 161.8% 여기서 3이 끝날 것 같아. 여기서 큰큰 큰 그림에서 음. 가격이 얼마죠? 3,100? 비트맥스에요 이거? 어... 비트맥스니까 좀, 달라달라기전에는 딸라, 3.100이고, 아마, 비트피넥스나 이런 데서는, 바이낸스에서는 조금 차이가 다르겠죠. 오씨, 음. 왜, 왜 선안 그려지냐? 어. 이거 정확하게 이만큼 지키진 않으니까, 어찌됐든. 문제는 여기서 3파를 이렇게 끝나는 걸로 해석을 한 거고, 그럼 여기 이잖아요 예. 네. 그럼 이제 진행되는 게 여기가 이제 3파동인 거죠. 3파동. 여기가 1 2 이게 지금 3이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 3파동 중에 그러면 은 3파동 중에 여기가 1 1파동 A, B, C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2 끝난 거고 3파동 내부파동이 지금 진행 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끝났고 3파동 내부파동 끝났고 지금 큰파동에 대한 조정사파라고 보고 있거든요 음. 큰파동에 대한 조정사파 그러니까 저는 아직 얘가 하락은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예요 하락은 여기가 지금 큰파동의 3파가 끝난 위치 여기니까 한 요정도 갭두고큰파동의 3파가 끝난 위치고 지금 얘는 조정사파도 내리겠지 그럼 또 오파이겠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래서그 거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파동이 임펄스 파동이 아니라 조종 파동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세개니까 A B C겠지 A B C B가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는 거는 61.8%를 저는 깰 거다 라는 관점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3개 였으니까 음. 여기가 여기가 A B C 해가지고 얘가 3 3 5 패턴이었으니까 얘는 플랫 최소한 플랫이다 요 플랫일 가능성이거나 트라이앵글일 거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음. 트라이앵글이거나 플랫이다 그럼 플랫이라면 61.8을 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관점에서 상우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이 채널 깨질 때, 그래서 세렝게티에다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도 여기 깨지면 조심하세요. 이렇게. 채널 하단으로 내려갈 것 같아서. 결국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는데. 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A, B, C, A 파동. A, 여기서 이제 조정 파동, 트라이앵글 나온 B 파동, C가 이게 임펄스 파동. 진행된 C가 나온 A A 그3 그러니까 3 5 A가 나왔고 3파동 나왔죠 하나 둘세개 3파동 나왔어요 3 3 5로 그 다음에 이제 B파동은 마찬가지로 어떤 거든 상관 없는데 얘는 여기서 이렇게 진행되고 여기서 이렇게 진행된 얘도 61.8을 넘었어 50을 얘도 그럼 플랫이야 얘도 플랫이다 이거예요 그럼 플랫이면은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 길이만큼 내려가는 거니까 1대1일 거예요 1대1을 생각할 수 있겠죠 연장되지 않는다 그 1대1이면은 여기서 여기 길이만큼의 여기서에 대한 프로젝션 레벨로 구하면 여기거든요 그가 그 가격은 여기서 여기까지에 대한 피보나치 비율인 78.6%는 가틀레이 패턴이기도 해요. 네. 가틀레이. 아까 전에 그 테드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가틀레이 패턴이기도 하거든요. 요 가격이. 그리고 이 가틀레이 패턴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가격 반전이 나올 건데,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소파동을좀 해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결국엔 조정파동의 C파동이니까 임펄스란 말이야 C파동이니까 O파동으로 나올 거고 그러면은 1 이게 A, B, C 이렇게 나온 거예요 러닝으로 1파동 A, B, C 러닝 플랜 그래서 2가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또 1, 2, 3, 4, 5 한 소파동이 끝나고 그러면은 큰 파동 4, 5 해서 끝날 거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올라가는 게4 소파동의 4그큰 파동의 4, 5 C가 끝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큰 조정 파동의 C가 C 파동이 나오겠지 라는 거예요 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조정 이 C 파동 전체에 어 임펄스 파동이 지금 진행 중인 거고 임펄스 소파동은 3파동은 끝났고 3파동은 끝났고 3파동이 지금 1,2,3,4,5 이렇게 끝났고 그러면 3파도 끝났으니까 4,5 하나 더 있고 1,2 이렇게 끝난 거죠 1, 아, 다시 1,A,B,C 여기서 끝났고 그 다음에 1,2,3,4,5 해가지고 3파가 끝났고 이렇게 자. 4파동은 여기서 여기서 2파동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마 이렇게 플랫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트라이앵글이나 이렇게 조정 요렇게 아마 될 가능성이 되게 커보이는데 여기서 올라가는 척 이렇게 플랫처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커보이는데 그래서 여기 100%를 맞춰서 이 전체적인 플랫 맞추고 그 다음에 중심이 탈하고 여기 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는 사야 돼. 바이야바이지 그래서 목표는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진행된 A파동에 여기서부터 최대 최소 100% 확장되는 것까지 볼 거고 이, 이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보, 보게 되는지 볼 거예요. 여기 여기 이탈하는 거, 여기 이탈할 때가 바이고 그리고 시간, 시간 관점을 좀 봤어요. 시간학적을 보면 여기 이런 얘기가 있죠. 어, 조정 패턴의 마지막 파동이 그러니까 이 C 파동이 연장된다는 것은 A 파동 연장되는 A 파동이거나 연장되지 않은 일반적인 조정 에 대한 시간에 대한 얘기인데 A와 B가 얘가 길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돼 있죠. 반대지 A, B, C 이렇게 돼 있는 거죠. A, B, C인데 이 C가 연장된다면 연장된다는 건 여기 고점을 넘을 때 넘는 걸 거예요. 지금 지금 제 해석이랑 같은 관점이죠. 이렇게 연장이 된다면 연장이 된다면 어, A와 B가 시간상 같고 C는 이거 두 개를 합한 시간이랑 거의 같을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음. 조정 파동의 플랫의 플랫의 진행 진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조정인데 이거는 100%에 대한 동일 선상의 플랫, 일반적인 레귤러한 플랫을 얘기하고, 요거는 C파동이 연장됐을 때예요 그러면 다시 차트로 돌아가면, 얘 연장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가 확장되는 거니까. 연장된다면, 지금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기가 지금 시간이 동일 시간이라면, 얘는 시간이 이두 시간을 말, 만큼 합한 시간만큼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거거든요 11일에서 12일까지 상승관점으로 좀 봐도 되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웃음> 여기를 확실하게 연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파가 마무리된다면 조건 여기서 마무리된다면 오늘이나 오늘, 내일까지 그러면 오늘이 지금 4일이니까 약한 일주일 동안은 이런 이런 트렌드 그려놓고선 트렌드 매매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조정이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소개 좀 해주려고 요렇게 진행된다면 여기 매수 관점을 좋죠 만약에 채널이 깨지면 어떻게 돼? 어떤 채널이요? 그 지금 시점 채널이 요 채널이 깨지면은 조금 요거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 깨지더라도 네. 여기가 깨지더라도 이게 이제 확장돼서 깨지는 거면 이제 이 앞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르게 해석할 것 같은데 저는 여기는 아무리 봐도 조정파동이거든요 조정, 조정 그럼 여기가 이렇게 진행되고 얼마 못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깨지면 안돼 깨지지 않, 않길 바라야죠 깨지더라도 얘가 120 음, 여기에서 A파동 그쵸? A파동에 얼마까지는 가능 가능하냐면 진행된다면 123.6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어요. 3,100이잖아 그게. 음, 그러니까 이렇게 <웃음> 그리고 올라가. 근데 이 올라가는 게이 올라가는 게 그러면은 아마 얘를 누군가는 얘를 조종파동이 이미 여기서 끝났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게 그게 지금 보는 관점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닌가 나는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4파가 끝났다고 네, 볼수 네, 네, 네. 있을 것 같아. 그래서아가 그냥... 보는 관점이요 어. 근데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응. C파가 지금 남았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C가 남아가고, 5파가 응. 더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죠 더, 더 내려갈 거다. 저 그렇게 맞아. 내려가는 거하고, 지금 여기서 C파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5파가 나오는 거하고, 내려가는 게, 지금 내려가는 게 훨씬 많이 내려가죠. 지금 내려가면은, 이게 끝난 건지, 여기서 아메 파동이 다 끝나고, 네. 지금 이게 5파동이 진행 중이라고 하면, 이제 임펄스 나오겠죠. 그러니까. 덜, 덜 내려가지. 덜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응. 그럼 덜 내려가겠죠. 그런 그쵸. 거면. 민수님 얘기대로 하면, 여기 어. 채널을 깨, 깨면, 전내로 가겠지 덜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깨고 이렇게 해서 확장돼 음... 그리고 우파가 마저 진행돼 나와. 응. 이렇게 아... 될 수도 있어 징그럽다 응. 아니 난 아직 하나 남았 한발 남았어 우리 지금 한발 남았어 이거 한발은 아마 1월까지 진행될 거예요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1월까지도 내년까지도 아무튼 이 관점 시간 시간에 요 기장만큼 얘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인데 여기서 지, 이게 지금 끝나가지고 우선 여기서 마무리 된다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시간은 한 일주일 정도 가능성 을 열어둘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 단, 신빙성 있지 않습니까? 어? 여러, 여러 가지에서 지금 얘는 정황상 가틀레이고 1:1에 대 대한 ABCD ABCD 자리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1, 2, 3, 4, 5 여기 161.8% 딱 채웠어 여기서 3파동 채웠고 여기서 오파가 끝났고 여기서에 대한 361.8%까지 3파동이 결국에는 확장된 형태고 오파가 진행되고 여기서 3 6 2 8란 말이야, 다그 자리가. 채널을 지키는지를 잘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 여기가 제일 관점일 것 같긴 해요. 거기 해석하기에 따라서. 음. 진짜 C 파가 남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A, B, C 다 나오고 마지막 옥, 저기 뭐야 파 나오는 걸 수도 있고 이게 이제 패턴 관점에서 보더라도 패턴 응.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로 잡은 거니까 여기 이탈하면 이거 스탑이거든요. 그렇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이탈하면 스탑인데 여기 스탑하면 여기서 튀어 올라올 수도 있어요. 확정돼서. 음. 응.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타이트하게 잡을 수밖에 없고 저는 안전하게 제일 좋은 매수에 대한 위치는 요거 확인하고 이 트렌드가 깨질 때. 아 거기 뚫고 나갈 때 여기 이 자리. 그시간은이 자리 보면은 약한 5일에서 한 6일 정도, 5일 정도? 5일 정도는 좀 상승 관점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거 좀 가져요 이 자리. 그러니까 여기, 여기서는 무리하게서 여기서 들어가는 건 약간 배팅 배팅인 거고 저점 잡는 그치. 배팅이고. 떨어지는 칼 잡는 거잖아요. 음. 일 좋은 자리는 여기서 조정받고서 올라갈 때죠 여기 이제 트렌드 그려놓고. 여기서 어떤, 어떻게 조정을 줄줄 줄 몰라 어떻게 조정을 뭐 이렇게 이렇게 샤프 형태로 줄 건지 아니면 여기서 플랫으로 줄, 줄 건지 그런 건데 아마 여기 여기까지를 깨질 않겠죠 올라가면 음. 깨지 않는 관점에서 내려올 때마다 받을 수도 있을 거야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면 이 밑으로 잡으면 되니까 여기서 반등치인데 여기서 저점으로 스탑 잡으면 되니까 이런 데서 사든데지 차라리 여기서 사는 거보다 는 여기서 사는 게 중앙선쯤에서 근처에서 사면 되겠다 그니까, 음, 얘가 여기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음. 여기 깨지 않는다는 관점이니까, 뭐, 내려올 때, 뭐, 여기 피보나치, 피보나치에 네, 대한, 그, 어? 조정비율 정해놓고선 61.8% 뭐. 그 구, 정도에서, 어, 이런 어, 뭐 라인에서 사면은 제일 베스트일 것 같긴 해요. 뭐, 매수 받아본다면, 여기서. 그리고, 금, 확신하고선 추가 매수 한다면, 저 이탈하면, 추가. 없는 있어. 어, 음. 널 때.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비트코인으로도 지금 여기서 만약 잡았다 치면 양한 25% 어? 넘는 걸 확인하고 잡는다 목표대로 간다고 하면 약 20%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알트는 한 4, 50%까지 올라가는 애들이 있겠는데 뭐, 비트맥스에서 조금 한다고 하면은 뭐한 5배 정도만 하더라도 씨. 5배만 하면 20%면은 5배면 그렇게 리스크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100%에 100 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지 되게 좋죠 위치가 지금 아예 되게 좋아 더떨어져라 아이씨가 떨어져나 그래서 올라가는 거 보게 깨지나 마라 깨지나 마라 깨면은 밑에까지 내려가니까 애매해져 버린다 진짜 이런 데서는 받기 어렵거든 그치 깨, 깨지고 나면 차라리 여기서는 지금 안 받더라도 다시 정리하면 올라갈 거까지 기다린다 뚫고 한 번에 뚫고 가면 뚫고 나서 조정을 이렇게 줄 거니까 여기서 산다 뚫으면 일, 여기서 산다 뚫지 않고 내려오면 피보나치 조정, 조정 비율 따져가지고선 2판에서 시작되는 3파를 잡아라. 뭐, 여기서 뭐, 깨가지고선 여기, 깨져 내리더라도 여기 밑으로 지난 저점, 시작된, 여 제로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제로선을 네. 이탈할 까지 스탑으로 잡는다. 전략이 딱 나오지 뭐. 전략이 나오는 지금 그림이야. 그래가지고, 괜찮아. 여기 계신 분들을 한번 해봐요. <웃음> 청명님도 해보고. 선은 인담을 해보고 SJ 인담을 해보고 어쨌든 일단 한 3600까지는 빠지겠네? 빠진다고 봐야 되겠네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000여 네. 얼마입니까? 비트맥스 기준에서 3700 정도 되네요 3700? 어, 3700인데 여기서 무리하게 사면 안돼그그얘기예요여기서 무리하게 사면 안 돼요 여기서 사나 여기서는 얼마 차이 안 나? 응? 나 빼놓고 안 갑니다 나 빼놓고 갈까봐 그냥 일단은 녹화 끄고 <웃음> 녹화 끄고